안녕하세요 이끈세상 이끈타로입니다 네 여러분 어, 주는거 없이 믿고 받는거 없이 이쁘다라고 하잖아요 어, 그런것처럼 사람이 좋을때는요 이유가 없어 어, 사람이 싫을때도 이유가 없어 그냥 그냥 싫은 건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점점, 점점 더 싫어지는 거야. 어, 뭐 하나가 탁 도화선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이 좋아질 때도요, 이유가 없어. 음, 그냥, 뭐래도 이뻐. 어, 뭐래도 이쁘고, 뭐래도 멋있고, 어,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그쵸? 콩깍지라 그러잖아.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내 눈에 콩깍지를 씌어줄 남자, 어, 씌워, 혹은 씌어줄 여자. 음, 어떤 경로로 만나게 될까 소개팅 어플 우연한 술자리 과연 어떻게 만나게 될까요 네 카드 어, 골라놨습니다 음,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네, 카드 다오르셨다면 저는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눈에 콩깍지를 씌워줄 남자 혹은 여자 어, 어떤 경로로 만나게 될까요? 어떤 경로로 만나게 될까? 어디 봅시다. 어, 여기는요 헤어진 다음에 만나는 게 아닌가 음 그럴 수도 있겠다 헤어지고 나서 이게 뭘까요 헤어지고 나서 만, 어, 헤어지고 나서 만나는 것 같은데 음 지금 혹시 여러분 저기 뭐전 어, 저기만 뭐, 전남친하고 헤어졌나요 헤어질 결심을 하고 만나는 사람 같은데 그럴 수도 있지 그 저기 막그 그런 거 있잖아요. 헤어지고 나서 그냥 어그 마음을 갖다가 달래려고 그냥 휙 나간 데서 만날 수도 있겠고 여기는 그런 거 같아요. 속이 시끄럽고. 음. 이별한 지 얼마 안 돼서 저기 막 저기 속 시끄러울 때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거 같아요. 어 근데 그게 어디서 만나냐라고 한다면은 머리 식히러 간대서 응, 어. 머리 식히러 간대서 우연치 않게 거기서 뭔가 훅 들어오는게 아닌가 싶어 음 여기는 그런거 같은데요 그게 어딘지 지금 보는 중이지 음 여러분이 그런거 같아 그 여기서는요 이별한지 진짜 얼마 안돼서 진짜 뭐. 나가기도 귀찮아 솔직히 누구 만나서 밥 먹는 것도 귀찮고 다 귀찮고 그리고 딱히 그 주변에서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나와서 밥을 먹어라 그러더라도 여러분들 별로 아 관심도 없고 먹고 싶은 맘도 아니고 그냥 방구석에서 그냥 처박혀 갖고 그냥 나는 그냥 가만히 내또 어, 그냥 다, 당분간 이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여기는 조금 사랑의 상처가 조금 진하게 남은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음, 어, 저기 막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봐. 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맞은 거지. 그래서 어, 이불킥하는 분도 꽤 있겠다 싶어요. 막 생각해 내가 막 생각해 보면 어 이것도 그렇고 아 이게 어 그때 이게 그거였어 또또아 또, 또, 아, 그래서 내 마음을 갖다 차분하게 가라앉히면 아또 이게 그거였어 막 그런 것처럼 자꾸 막내 안에서 막 분노가 자꾸 올라오는 게 아닌가 어한 번은 분노였다 한 번은 그리움이었다또아 이러지 말고 어디 좀 나갈까 뭐좀좀 좀 맛있는 것좀 먹을까 그다가아다 귀찮다 뭐 이런 게 올라오는 시기인가 같아요. 음. 그럴 때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 야, 그러지 말고 나 우리 저기만 그 저기 그 뭐지? 어 어디 가자. 같이 좀 가자. 어 그래서 그간 곳에서 어 여기는 무슨 뭐그각 가운 근교를 갔다 나간 느낌, 어, 무슨 술뭐술 뭐술 마시거나 그런 데가 아니라 그냥 뭐 드라이브를 나갔을 수도 있고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겨울 바닷가를 보러 간데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막 시끄러운 장소는 아니에요. 어, 여러분이 시끄러운 장소나 이렇게 뭐 먹고 마시는 데는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이 그냥 속 답답하고, 방에만 너무 이렇게 누워있고, 집에만 있으니까, 무기력해지니까, 그냥 계획 없이, 야, 나와라. 그러니까, 아, 싫어. 아, 그러지 말고 나와. 그랬더니, 아이 그냥 가 말어 가 말어 하고 망설이다가 간 곳에서 어, 간 곳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지 않겠나 그때 그 당시에 그 만날 때에는요 별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가볍게 그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뭐실련을 당했다 아니면 어,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마음의 상처가 너무 심하다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런 거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어, 즐기는 거 아닌가. 어, 간만에 그냥 맨날 꾸겨져 있고 막 이러다가 간만에 그렇게 논거 같아요. 음, 그냥 내내 내 마음 속에 공허함이나 허전함이나 인간으로부터 온 어떤 배신감이나 이런 거는 다 내려놓고 음, 다 내려놓고서 그냥 그때 그 자리를 즐겼던 게 아닌가. 음, 그런 거 같은데? 음. 근데 처음서부터는 막 불타오르고 그러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어, 뭐, 상대방도 여러분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느꼈을 수도 있지. 뭐, 이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눈이 눈, 유난히도 슬퍼 보인다던가, 뭐, 행동은 바, 밝은 것 같은데, 그 뭐지? 사람이 그 우왕장하는 거 있잖아. 어, 뭔가 적은 정신, 정신 없어 보이고, 막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 배려심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을 갖다가 좀 기다려주는 느낌도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기다려주는 느낌도 난다 라고 봐 음. 그래서 뭐이 사람 어떠냐 난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음. 근데 여러분이 좀 안정을 찾으려면 은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안정을 찾기는 찾을 것 같아. 그렇지만 안정을 찾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겠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떤 궤도에 올라가게 되면 어좀 그 정신적으로나 어떤 감정적으로 서서히 안정을 찾아나가는 게 아닌가? 음,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서 괜찮은 것 같아.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이 여러분의 그러한 행 그런 과정들을 갖다가 다 지켜봐주고 어떠한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어떤 어떠 뭐지 뭐 푸시 같은 거 있잖아요. 어, 러시아고 푸시어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묵묵하게 키다리 아저씨처럼 어 여러분을 갖다가 지켜봐 주겠다고 라 봐요. 음,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페이스대로 과거의 인연을 갖다가 잊어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한테 재촉을 한다거나, 뭐 만나자거나 그런 거 없이 간간히 안부 묻고. 어 가볍게 그냥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의 지금 어떤 상태인지 같이 얘기도 들어주고 감정 이입도 해주고 여러분들은 이 사람의 이런 노력이나 이런 행동들이 꽤 어, 만족하는 것 같은데요 음 결국은 이 사람하고 되겠네 어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지 말고 음 그런다고 인생 달라지지 않아. 여러분들이 그런다고 그 헤어진 그 사람이요, 어, 나 때문에 우리 파랑새가 그렇게 아프구나. 내가 죽일 놈이구나. 내가 죽일려는구나. 절대 반성하지 않는다니까. 어, 여러분들이 굳이 이렇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갖다가 즐길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왜냐면 언젠간 회복이 될 거잖아. 그게 석달 가서 회복되는 어, 될 거. 뭐하러 석 달까지 기다리냐라는 거예요. 그냥 한달 안에 해복되면 더 좋은 거 아닌가? 빨리 해복되고 아무튼 그 슬픔을 갖다가 너무 오래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상그그 그 저기 막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그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한 어떠한 미안함이나 그런 게 있을까 과연 그런 거 없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슬픔에 쌓여 있고. 그래서 이제 우울했을 적에 우울했을 적에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누군가하고 친구 아는 친구든 뭐든 어, 따라 나간 거야. 그냥 옷주서 입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나간 그곳에서 어, 그곳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라고 봐요. 그 사람은 어, 여러분한테 어, 괜찮다. 직업은요. 지금도 괜찮은 것 같은데 사람이 배려심이 있 어, 배려심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사회적인 지위가 막 대단하고 그렇진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거기까지 올라왔고 사람이 어, 사람이 뭐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진중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관찰력도 있고 기다릴 줄도 알고 음,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떤 노력을 하겠냐라고 하면은 그냥 이, 이, 이 친구가 여러분들하고 자꾸 이제 어딜 바람 쐬려 교회로 이렇게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음. 그래서 이 사람하고 괜찮아요? 대화도 잘 통하고,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여러분의 슬픔에 쌓여가지고,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배려해준다는 걸못 느낄 수도 있어. 그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아,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적으로 어떤 안정을 찾았을 때쯤, 그때 이 사람이 딱, 아, 이 사람이 내 곁에서 계속 나를 갖다가 이렇게, 야, 지켜주고 있었구나라는 걸 갖다 느끼면서 점점 이 사람의 감정이 발전해 나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둘이 어디 가가지고 교회를 어디 가가지고요. 어뭐좀 좀 재밌는 이벤트 같은 거 해가지고 나가서 교회에서 나가서 둘이 대화도 나누고 그러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음, 난 괜찮다라고 보는데. 음. 그 너무 그렇게. 힘들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진짜 사람은 사람으로, 어,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하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이, 어, 이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하기, 얘기하는 시기가 오기 올 때까지 그 전까지는 굉장히 속도 시끄럽고 어, 여러 여러 가지의 복잡한 감정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패턴이 다 망가질 수도 있겠다 싶어 어떤 분노나 어, 그런 것들에 휩싸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친구가 있다는 것 자체를 갖다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음 그럴 수 있다라고 봐. 그러나 음 어, 과거에 대한 기억도 있지.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미, 처음에는 막 미워졌, 믿고 막 화나고 분노가 났다가 그러면서도 마음 한 구석으로는 그립기도 하다가 그렇지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지 않겠는가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요, 여러분의 콩깍지를 어 여러분 눈에 콩깍지를 끼워줄 사람은요. 그 시려, 네, 이별 후 이별 후 우연히 나간 어떠한 그러니까 바람 쐬는 자리 술 자리도 아니고 그냥 바람 쐬러 그냥 그 야외 같은데 같아요. 어, 야외나 이런데 바람 쐬러 나가서 거기 같이 나온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 거기서 그. 어, 좋은 시간 보내다가 2차로 어디로 가요? 뭐, 어디 가냐면, 노래, 노래방 같은데? 어, 좀, 노래, 좀, 템버린 좀 흔들고 막 놀고 막 이러다가 거기서 조금 친해지는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때 놀러가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추억에 휩싸여가지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는데 2차 가가지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음 신나게 놀지 않겠는가. 간만에. 그러면서 거기서 알게 된 사람인 것 같아요. 음 같이 쫓아온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음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은 어디 봅시다. 음 여러분들이 그런 거 같다. 이그 지금 헤어진 그 친구하고 지뭐 이렇게 연락이 가끔씩 닿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 아니면 어떠한 메신저 같은 거 있잖아요 인터넷 메신저나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어떠한 근황을 알게 되는 게 아닌가? 근황을 알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뚜껑도 열리기도 하고 그 그런 거 솔직히. 보면은 여러분 손해지 그 사람인 생각보다 잘있 잘있으니까 여러분들 뚜껑 열리죠 뚜껑 열리고 아 그리고 이제 그뭐 거기서 예를 들자면 은꼭 연락이 오는 케이스도 있지만 연락이 안 하면 뭐그 메시지 같은 거에다가. 이상한 걸 적어놓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와, 자유다. 왜, 왜 그때는 몰랐을까? 뭐, 이런 개소리 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기도 한다라는 거지. 음. 근데 뭐 여기서는요 열, 과거의 연인한테도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연락이 오는데 어떠한 그뭐 다시 만나자 이런게 아니라 싸우는 거지 연락해서 싸우는 거지 음그 와중에 이사 그 누군가를 갖다가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정심을 찾고 음 여러분들은 그 과거의 전남친한테 여러분들이 어떠한 후폭풍이나 어떠한 그 사랑의 상처로 인해서 슬픔을 맞았다는 것 같다가 과거의 남친한테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자존심 상하니까 음, 자존심 그러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혼자서 그걸 갖다가 좀내 마음을 갖다가 혼자서 달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지 그럼 그, 그 사람하고 그렇게 만나는 그 사람하고 야외나 이런 데 가서 만나는 사람하고는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냐 어디 봅시다 그러니까 그 만나는 그 시점에서는요. 진짜로 여러분들은 그 남자나 뭐 이런 것들은 완전히 꼴배기 싫어. 어. 더, 내가 솔직히 남자나 그러니까 연애로서 어떠한 그 이성 간의 느낄 느낌인지 다 느껴봤고 아 이제는 어.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신비롭지도 않고 이제 더 이상 나는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도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라고 봐요. 음. 예, 저, 아까도 그랬잖아. 어, 그 놀러 간 자리에서, 뭐 드라이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로 놀러 갈 수도 있고. 근데서 그렇게 되고,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꽤 그래도 기다려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 오래 여러분들을 기다려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어, 인연이 닿을 수도 있겠다. 라는 거죠.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어, 일단 는그 사람하고 대화나 어떤 부분들을 갖다가 어 계기로 시작해서 만나게 되지 않겠나 싶어요. 여기, 여기 투컴 나왔잖아. 어. 투컵이 나왔다라 그러니까 일단은 얘기를 하고 어떤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 된다라고 카드에서는 알려주네. 더 많은 것을 갖다 많은 것을 갖다 보고 싶은데 딱 거기까지밖에 안 알려줘요. 음이 사람을 갖다가 만나는 시기가 헤어져가지고 만사가 다 귀찮을 때다라는 거지. 네암튼 1번 카드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주변에 있지 말고 한번 나가 보세요. 좋은 사람 나타날 수도 있잖아. 음. 괜찮은 사람인가요? 라고 한다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음, 안정적이고, 성격이요, 온화한 편인 것 같아. 이 카드상에서 나오는 걸로 그래. 지금 요만큼밖에 안 뽑아갖고 모르지만은, 이 카드상에서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좀 사람이, 어, 모난, 모난 구석이 없고, 상, 말을 갖다 좀잘 들어주는 사람, 티키타카, 대화의 티키타카가 잘 되는 사람? 그것도 막, 막, 깨발랄하게 통통보다는 좀 부드러운 티키타카 부드럽게 어, 그런 것 같아요. 네 일본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를 보고신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눈에 콩깍지를 씌워줄 남자 혹은 여자 어떤 경로로 만나게 될까 어떤 경로로 만나게 될까이용 어디 봅시다 여기는 누가 여기는 누굴 만나게 될것 같기도 한데 어. 저기 막 롱딜일 수도 있겠어요 롱딜일 수도 있겠고 음. 여기는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여, 여기는요 만나는 것까지 만나는 것 같은데 어, 이 누군가 이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이 바뀌지는 않겠어.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요. 그, 누구를 만나서 막 인생에 자지우지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 그런 거는 없겠다. 누구를 만난다 하더라도.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요, 과거에는 어떨지 몰랐겠지만 어떤 그 오랜 어떤 그 뭐지 경험치? 어 경험치, 경험치로 경험치 인해서 그 누군가한테 묶이고 막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는 좀 조심스러운 게 아닌가 어 옛날에는 좀그 뭐지 오, 그 어떤 인연이 생기면 오래오래 만나고 싶어 했었는데 지금은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내가 누구를 갖다가 깊게 만나는 그 자체는 조금 음 부담스럽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음, 여러분을 갖다가, 어, 뭐, 저기, 만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 사람, 만들어줄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음, 근데 여기는 그렇다라고 봐요. 어, 뭐, 어디냐. 여기도 좀 여행, 여행이라기 보다는 어떤, 뭐, 그런 거지. 교회에 나가서, 뭐, 이런 거. 어, 교회에 나가서. 음, 여기도, 그, 그, 사랑의 상처, 뭐, 이런 게 있어요. 상처가 좀꽤 많아, 이번 카드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좋아한다. 그래서 막, 오두방정 떨고 이런 건 없다라는 거지. 어머머머, 걔가나 너무너무 좋대. 하면서 막, 따고서 뭐 막,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막, 이런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음, 그런 거는 없고, 오히려, 여러분들은, 그런 거 같아. 좀 이게 뭘까요? 음. 좀아뭐 뭐, 대단하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게 네.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상처를 대처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 그 옛날에는 어떡할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조금 그 뭐랄까 이기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 너무 많이 되었어 너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인제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묶이고 뭐하는 삶보다 그냥 왜 남자들도 그렇게 했는데 왜 나라고 꼭 여자라고 해서 남자의뭔가 딸까 갖다가 맞춰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변한 거 변한 거 같아 음, 좀 변하지 않겠나 그런 것 같아요. 응? 근데 누군가가 들어오긴 들어와요. 응. 누군가 들어오긴 들어와. 너 어디서 들어오냐라고 하면은요. 여기도 어디 놀러 갔던 자리 아니면 갑자기 어, 갑자기 야저기마나 뭐, 친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갑자기 나 저게 무슨 일이 생겼네 너가 좀 나아주면 안 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런 거 그래서 뭐 아이 귀찮은데 하고 나가긴 나가는데 어떡하다 보니까 막 2차까지 가게 되던가 아니면 은 간단하게 어, 맥주 한 잔씩 마 여기까지 와서 고생했는데 야 맥주 한 잔씩 마시러 가자 라고 했던 데 있잖아요 어. 거기서 어, 누군가를 만나게 되지 않겠나 조금 멀리 나갈 수 있어요 음. 그 여러분의 동네가 아니라 여러분의 동네가 아니라 조금 멀리 나가서 만나게 될수 있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본다면은 여러분이 이제는 옛날, 옛날의 옛날 파랑새가 아니네 응.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그남그 그 연인한테 뭔가를 갖다가 항상 어, 맞춰주고 어, 배려해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 그런 뭐 어떠한 그 가이드라인을 주고 뭐. 뭐 그런 거 해주잖아 연인들끼리 뭐 이렇게 쓰면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등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걸 해줬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는 안할것 같아요 앞으로의 연애에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라이프를 갖다가 즐기면서 하는 연애를 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연애가 조금 듬성듬성 될수 있겠다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뭐그 옛날에 연애할 때는 그 맨날 보고 어, 방금 봤는데 또 보고 싶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앞으로 의 연애는 그런 것 같지 않은 그렇지 않다라고 봐. 어떤 하면 그냥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연애는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에는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였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연애는 그냥 여러분의 인생의 하나의 아이템 같은 게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좀 고민을 할 거예요. 음왜 고민을 하냐라고 하면은 그냥 여러분들한테 연애는 과거에는 어떠한 삶이고 현실이고 바램이고 소망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이런 거어 너무 멀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이렇게 딱히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 아닌 것 같아요. 진짜 100% 마음에쏙 드는 것 같지도 않고 음, 그런 것 같은데 여기는요 애매하다. 음, 왜 애매하냐라고 하면 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는 건 만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게 뭐냐 라고 하면은요 여러분한테 동시에 두 명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한다면은 하나는 육패하고 하나는 구패다 라고 봐요 음. 저기 뭐육패는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건 아니지 싶어. 어, 만나,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아까도 그랬잖아 우연히 나갔던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데 딱히 이 사람하고 어떤 사이는 아직까지 그때까지는 아니, 아니다라고 봐요. 그냥 어쩌면은 여러분들의 뉴페가 뭐 롱디 같은 거여가지고 자주 만날 수 없거나 라고 그런 상태거나 이 아니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주 별로, 별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다던가 그 사람이 실크 조코를 떠나서 그냥 여러분의 시간을 조금 갖고 싶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심각한 사이기보다는 그냥 안부 정도 전하는 사이 안부 정도 전하고 가끔씩 그냥. 그뭐 어떤 의미를 두지 않고 가끔 음, 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끔씩 만나서 밥이나 먹고 그런 사이 정도로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그 무렵에 그 무렵에 국회한테서도 연락이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뭐 어디서 뭔 소리 들었을 수도 있고 국회한테서 음, 연락이 올 수도 있겠다. 근데 여러분들이 국회한테서 오는 연락을 갖다가 그렇게 해. 밝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구패한테 오는 연락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음 그런 것 같은데. 음 구패가 자꾸 깐족대 그러고 왜 연락이 와서 왜 싸우고 있지? 연락이 와서 싸우는데요. 음왜 싸우는지 나도 모르겠어. 새로운 싸움이 시작됐다라고 해. 새로운 싸움이 뭘까? 나도 모르지. 음아튼 그렇지만 그 상황에 도, 내가 그랬잖아. 이저기만 뭐, 뉴페를 만나 만났는데 이 뉴페하고 사귄다 만다 이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간을 갖다 가지면서 가끔씩 얼굴 정도 보는 그런 사이? 어, 그냥 부담 없이 그냥 보는 사이 그 정도인데 그때쯤에 이 구페한테 구페한테서도 연락이 온다라고 봐요. 음. 그래서 구피한테서 연락이 오면 어떤가요? 어떠기는 어때? 골치 아프지. 음, 골치도 아프고 뭐 오면은 빈정 될 확률이 높아요. 왜 빈정돼요?라고 하면 배 아파서 여러분들이 너무 멀쩡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게배 아파가지고 구피한테 연락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음. 근데 이게 그래 굉장히 어쩌면은 그러한 마음들이 솔직히 이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건지 참 애매모호하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그 구패가 좀 속이 밴댕이 소가지가 아닌가 어, 너무 그, 사, 그 모든 그 사물을 갖다가 근시안 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구패 때문에 한동안은 속이 많이 속이 시끄럽지 않겠는가 라는 거지 음, 이번 카드도 그래요, 구패. 근데, 1번 카드하고 다르게, 2번 카드는 구패하고서 싸운다? 응, 구패하고 싸우지 않겠는가. 뭐, 뭐 때문에 싸우냐라고 하면, 이런저런 것들이지, 뭐. 응. 과거에 그 기분 나빴던 것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5만 가지 일을 갖다가 다 끄집어내서 싸우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이 구패 때문에 속이 엄청나게 썩을 수 있어요 음, 속이 엄청나게 썩을 수 있는데 그래도 나는 이이번 이 카드가 완전히 부정적은 아니지 싶어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요 은 누군가가 옆에 있기는 있어요 음, 누군가가 옆에 있기는 있겠다 음, 근데 누군가하고 옆에 있기는 한데 이게 왜 이렇게 나는 이게 자꾸 구패라는 생각이 들지 음, 구패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 그 구패하고 뭐 어떻게 되겠다라는 건 아니고 구패한테 연락이 오겠다. 연락이 오겠고, 그런데 이게 뭐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구패하고 그렇게 막 싸우고, 뭐하고 상처를 받고, 뭐하는 그 와중에 누군가가 생기는 게 아닌가. 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의 감정을 갖다가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닌가? 어디서 만나냐라고 하면은, 여기도 그래요. 좀 멀리 여러분들이 바람 쐬러 나가는 곳에서, 음, 곳에서, 어, 만나겠다. 근데 이게 친구들하고 같이 모이는 것 같아. 어, 어, 친구가 아니면은, 어떠한 여러분이 가입한 어떤 동호회? 뭐 여행 동호회일 수도 있고, 뭐 산책 동호회일 수도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 거기, 그런데 나가서 만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 음 거기서 여러분들이 어 인기가 좀 많을 수 있겠어요 어 여러분들이 그런데 나가서 인기가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기가 많고 잘 지내는 거 보니까 구표한테서 연락이 오는 거지 눈깔 이렇게 탁 뒤집혀가지고 허파 디비져가지고 연락이 온다라는 거야 너는 왜 이렇게 잘 지냈냐 막 이런 것처럼 배가 아파갖고 뒤집어주려 그러는 거지 암튼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인기가 너무 많다. 그 거기서 만나는 남자하고 어, 뭐 거기서 만나는 사람하고 어떠한 감정적인 그 교류가 잘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의 전성기를 맞게 되는 게 아닌가? 어, 여러분들이 올해는 되게 이뻐질것 같고 올해는 되게 편안해질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 이 카드를 뽑은 시점에서 뽑자마자 당장은 아니지 싶어요. 당장은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간을 갖다가 온전히 즐긴다. 활용하고 즐기고, 그 다음에 어떠한 모임에 나가서 그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인기가 완전히 그냥 쫙 어, 라이징 인기가 완전히 그나 어, 아직 안 죽었어 어, 거기서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거야. 어, 그이 모임은 요 먹고 마시는 모임이라기보다는 좀 바깥으로 나가는 모임 같은데? 음. 뭐지, 아닐 수도 있고, 어, 그렇게 하고 뭐 나가서 마실 수도 있지. 나가서 놀다가 이차로뭐 마시러 갈 수도 있고. 암튼 그런 거예요. 어, 뭐 저기 막 처음부터 모여서 밥 먹고 그렇다기보다는 어디 나가는 것 같다. 어, 모여가지고, 3, 3, 5 모여서 나가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럼 어, 그 사람하고 괜찮나요? 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 같은데, 음, 서로의 마음을 갖다가 자, 서로의 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겠다 싶어요. 음, 뭐그 사람하고 사귄다, 뭐 한다까지는 아직 카드에선 알려주진 않지만, 그래도 그 사람하고 어느 정도 정신적인 교감이 가능한 사람이 아닌가 싶네. 음, 자, 그래서 내 눈에 콩깍지를 씌워줄 남자가 어느 남자다? 그치. 여러분들이 어느 그, 근데 이, 이, 저기 이 모임은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동시에 되는 거 같아. 어. 그래서 그러니까 온라인에 어떤 동호회지만 서로 이렇게 만나서 끼고 그 그러니까 있잖아 문자하고 같이 그룹 채팅하고 이렇게 만나서 나가고 이런 거지. 어. 그러니까 그 알잖아. 뭐, 뭔지 알죠? 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겠다라는 거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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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면은 여기서 여러분 무슨 무슨 모임에 가입한 거 있어요? 어, 어 그럴 수도 있겠고 요즘은 다 모임 같은 거 하잖아. 어. 모임 같은 거다 하지. 근데 여기는요. 아 이게 뭘까? 어. 뭐냐라고 아니 그작년에그니까 2022년 있잖아요. 어, 22년도가 그 이민년이었잖아요. 이민년 뭐야? 겁살망신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작년에 뒤통수 맞은 사람이 많아. 그러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게 회복이 안 돼. 회복 대가는 중입니다. 라는 거지. 근데 여기는요. 어디 봅시다. 음 이게 뭘까? 여기는 재회 같은데. 여기는 재회 제외, 재회 느낌이 많이 나는데. 여러분들이 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여요. 음 무슨 스트레스냐라고 하면은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음 일이 손에 안 잡힌다라고 봐요. 여기는 뭔가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일이 손에 안 잡히다 보니까. 되는 일이 별로 없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음,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 없다 그냥 해야 되는 건 알고 뭐 어떻게 저기 해야 되는데 그냥 시간만 때우 여러분이 시간만 때우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아닌가 음, 스트레스로 어, 스트레스 때문에 뭐 저거지 과거 과거 뭐 저기 막 전남친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고 그래서 여러분은 그거예요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 알아 어. 그냥 과거는 깨끗하게 버리고 새로 나가야 되는 거는 알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과거의 기억에 자꾸 발목이 잡혀가지고 뒤돌아보는 게 아닌가 음. 갖고 가, 가. 왜, 왜? 전남친이 그렇게 아직까지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 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잖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잖아요. 어, 이, 이, 저기, 뭐, 그냥 깨치, 끝이 있고, 새로, 그냥 내 인생 살, 살아야지 하면서도,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게 아닌가? 계속 망설인다라고 나와요. 계속 망설인다. 그런데, 저기, 막 뭐, 여러분, 만약에 구패한테 돌아가고 싶다 그런 거면은요, 좀잘 생각해 봐야 돼. 음. 여러분 지금 구패 못 입고 있잖아요. 응, 구패 못입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 구패를 못 입고 있다라고 봐. 응. 자꾸 사랑했던 그 순간들이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머리에서 지우려고 그래도 지워지지 않고 왜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뭐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돼야 했는지도 여러분들은 솔직히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여러분들은 이별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음. 그런 것 같은데요 음.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양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답답하다 내 눈에 콩깍지는 여기는요 여러분들 구페한테 계속 쓰여져 있는데 음 어떤 경로로 만나게 될까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과거의 인연을 갖다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과거의 인연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음 그것이 미움일 수도 있고 분노일 수도 있고 과거에는 분노도 있었고 미움도 있었고 그렇지만 지금은 그리움도 있는 게 아닌가 어, 저기 막 기다리다가 지친다 왜? 그러니까 연락을 갖다가 여러분이 이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한테 연락 오기는 조금 힘들어 왜요? 라고 어, 묻는다 라고 면 여러분이 알, 알 텐데 음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 이 사람은요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절대 먼저 연락 안해 하려면 여러분들이 해야지 그럼 함은 받아주겠나요? 라고 하면 글쎄. 글쎄다. 어, 글 글쎄, 글쎄다 라고 말하고 싶다. 왜요? 라고 한다면 이 집착이나 이 그리움이 여러분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것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지. 음... 갑작스럽게 뭔가 일이 생긴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일이 생겼다라고 봐요.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배신감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느낀 게 아닌가요? 절대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 사람이 그랬 어, 뭔가를 갖다가 저질렀다라고 봐. 음. 뭐긴 뭐야. 바람 폈지, 뭐. 뭐, 다 바람으로 몰고 가서 좀 그런데, 그럼 뭐, 설마 여기가 뭐, 뭐, 저거, 뭐, 뭐, 뭐 빚쟁이겠습니까? 뭐, 제3금융한테 뭐, 쫓기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어, 아니면은 뭐, 시댁 식구들이 뭐, 패나요? 어, 요즘에 그 시, 시댁 식구한테 패는 사람 아직도 있나? 간간히 있기는 합디다. 어. 그렇지만 그렇게 막장이라고 그렇게 막장에 그, 그렇게 그 맞나요? 그렇게 막장이면 뉴스에 나지 그 정도는 아니지. 그럼 이 사람이 뭐에 뭐 때문에 이런 거야? 어,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래? 이 사람이 양다리에 걸쳤지. 어, 양들 요즘에는요 확 거의 대부분이 환승이야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사귀는 이게 사기다가 보면은 이 사람한테 권태기가 오잖아 그 권태기 때 눈이 한 눈팔 돌아가 그쯤에 게한눈 돌아가서 이거 갖다 끊고 이걸 갖다 들키지 않은 선에서 그냥 빨리 빨리 빨리 정리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이게 빨리 빨리 정리가 안 되니까 들키잖아 들키면 어떻게 돼? 둘중 하나는 없어져야지 어, 공존할 수는 없잖아. 그다 보니까 환승이 되게 되는 거지. 바람이 환승으로 되는 케이스가 요 95.7%라고 그러더라고요. 음. 대부분의 이별은 환승에서 온다라고 해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여러분의 콩깍지는 굽힌 것 같은데, 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머리로는 알고 있어 새로운 어 저기 삶을 갖다가 살아야 된다는 거이 사람 없이, 어, 머리로는 그거는 인정할 어, 머리는 알고 있고 본인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해 그렇지만 마음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마음이냐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마음이지 뭐. 음, 여러가지 마음 무슨 마음 미운 마음도 있고 음, 네가 잘되는지 어디 보자라는 그런 마음도 있겠다 음, 믿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막 여러가지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음 근데 여기는 그 여러분들의 그 전남친이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전 남친도 누군가가 그렇게 쉽게 빨리빨리 마음속에다 들여놓는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더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도 있어. 왜이 사람에 대해서 알거든? 어, 네가 이렇게 나한테 들킬 정도고 어떠고 저쩌고할 정도면은 그 사람하고 원데이 투데이 된 것도 아니고 네가 누군가를 갖다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갖다 마음에 동시에 드여놓을 정도면은 어 그거는 저기 막 배신이다라는 거지 왜냐면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어. 저 성실한 사람이거든 응. 근데 누군가가 마음에 들어와서 삼각관계 만들었어? 그니까 여러분들이 배신감이 더 치를 떠는 거예요 응. 옛날부터 개차발인 사람이 그랬으면 너네 놈은 개차발이니까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이 사람은 개차발이 아니었거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음, 응. 너무너무 크다 근데 이게 뭘까요? 이사, 그, 구패한테서 계속 연락이 오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하고 끝났다란 말은 안 나오고, 여러분들이 계속 힘들어 하는 것만, 응, 계속 나와. 힘들어 하는 거. 그런 걸로 봤을 적에 여러분들이 구패한테 미련이 어마어마하게 남아있는 거 아닌가? 음 응, 배신감을 갖다가 때려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구패를 갖다가 못 잊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눈에 콩깍지는 구패가 아닌가 싶은데요? 음, 아니에요. 카드에선 구패라고 나와요. 콩깍지가 구패. 뉴패는 아니지 싶네. 음. 이 사람한테 연락이 오기는 오겠네요. 음. 구패한테 연락이 오겠다 싶어. 그게 반드시 재회로 간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음, 그러나 여러분이 이 사람에 대한 미움 그런 거 있잖아. 분노 이런 것들이 다 사그라들어야지만 된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나 이런 분노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연락이 온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급격한 변화를 갖다가 기대해보기 드라마틱한 변화 있잖아요. 그런 거는 기대해보기는 조금 힘들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신데 이 3번 카드는요 너무 카드가 확실해 음, 다른 자잘한 거안 나와요 왜냐면 1,2번 카드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조금 보였거든 근데 여기서는 9패 말고는 보이는 게 없어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회에 대한 그, 그, 그, 어떠한 분노나 이런 건 남아있어요. 배신감에 아주 치를 떨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도 너무너무 안 좋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 대한 또 그리움도 남아있으니까 환장을 노릇이다라는 거예요. 음. 그냥 이렇게 됐을 적에 미워져야 되는데 미워서 미워져야 되는데 미워해야 되는데도 미워해야 되는 상황이 맞기는 한데 이게 무엇이냐라는 거지. 음 그래서 어떡 하실 건데요? 예, 여기는요 일단은 이게 두 개가 떴어. 음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요 식스컵하고 운명의 수레바퀴가 떠버렸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구패하고의 인연은 당분간은 지속이 되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아무런 감정이 생기지 않아야 그때에서 비로소 끝인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아닌데요 선생님 하다 보면 그 미움도 미움은 사랑 속에 있다라 그러잖아 사랑하지 않으면 미울 일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으면 배신감도 없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미움과 배신감을 다 지어낼 때까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연애가 조금 힘들지 않겠나? 어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던 사람이 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던 사람이 뒤통수를 쳤다라는 거지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상처로 다가오지 않았겠는가 어, 스트레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자존심 많이 상했어요 음, 용서해주자니 자존심 상하고 그렇다고 있자니 어, 저 미련은 남았고 왜냐하면 이것이 그 당한 사람 공통점인 것 같아. 왜냐하면 이 가해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그 그 피해를 주기까지 상처를 주기까지 자기가 다한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까지 오면서 다 마음의 준비를 갖다가 해두면서 왔지만 이 당한 사람은 뭐예요? 어느 날 갑자기 당하는 거잖아요. 어, 수소폭탄 터진 것 같지.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복합적인 마음들이 다 가실 때까지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다른 만남은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 이 3번 카드는 분노가 굉장히 크지 않겠나 싶어요. 어, 후폭풍이라기보다는 여러분도 어, 여러분 이 사람 이, 이 남자는 이 남자대로. 어. 뭔가 저기 막 미련이 남았고 그렇지만 이 사람은 후폭풍은 아니, 아니라고 아니 봐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은 후폭풍 올 구조는 아니에요. 어 조금 이기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여러분하고 자, 자기 자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자기 잘못을 인정하시고 싶지도 않고 내가 이랬던 거는 다너 때문이다. 네가 이러니까 내가 이러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자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걸 갖다가 그 뭐지? 그거 시킨다라는 거지. 어. 그거 뭐야. <웃음> 합리화 시킨다라는 거예요. 음, 음. 그렇지만, 그게 합리화 시키는 그거는요, 자기 스스로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남자는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려 들지 않아. I am sorry 하는 것도 애들 때나 하는 거죠. 이렇게 큰 잘못 하면은요, 무조건 일단 오리발을 내밀고 보는 거지.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빌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는요. 어, 빌면 안 돼. 음. 그래서 여러 여자 입장에서는 되게 뻔뻔하다 느낄지 모르겠지만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잃 잃기, 잃기 싫기 아, 잃지 않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요, 그 사회적인 입지, 공식적인 입장에서 내가 죽일 놈이 되고 싶지 않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거요두 가지 왜? 그러니까 전자 아니면 후자라는 라 거예요. 사랑하니까 놓치기 싫어서다든가 아니면은 사회적인 입장에서 자기가 나쁜 놈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떤 쪽에 더 가깝냐라면 어, 6대 4, 어, 어느 게 6이냐라면 여러분들에 대한 어,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6이고 4는 어, 저기만 사회적으로 자기가 어, 가해자 나쁜 놈이 되고 싶지 않아서 라는 거예요 네, 3번 카드 내 눈에 콩깍지를 씌우줄 남자는 뭐냐 구패다 어, 아이러니하게도 구패가 됐네요 음, 이 구패하고는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은새 인연은 안 들어온다라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하고 연줄이 좀 길게 긴게 아닌가 음, 즐겨 즐겨 같, 비록 같은 공간에서 한 솥밥 먹으면서 잊지 않다 하더라도 인연이 질긴 인연이다라고 봐. 음, 그래서 이게 완전히 끝나야지 어 여러분들한테 새 인연이 들어오겠다라는 거죠. 네 3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아,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눈에 콩깍지를 씌워줄 남자 혹은 여자 어떤 경로로 만나게 될까요? 어디 봅시다. 음 여기는 좀 고민을 하기는 하네. 여기는 어쩌면은요. 어제 여기는 진짜 누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음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마음을 정하고서, 여러, 이, 거는요 그, 뉴패는 아니, 뉴패, 뉴페, 뉴패, 뉴패는 뉴패인데, 뉴패는 뉴패인데, 알고 있던 사람일 확률이 높겠다라고 봐요. 음, 알고 있던 사람이다. 음, 그래서 여러분인지 아니면 이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음, 둘중 하나는 꽤, 어, 저기, 막, 신중한, 어,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다라는 거야. 여러분을 갖다가 좋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여러분의 눈치도 본다라고 봐요. 근데 여러분들은 딱히, 어, 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 응, 관,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그럼 여기는 어디서 만나게 되냐? 라고 본다면 조금만 기다려봐요. 어디서 만나는지. 근데 여기는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음, 알고 있고 가끔씩, 가끔씩 밥을, 밥이나 차를 마실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뭔가 필요할 때잘 도와주는 사람이다. 라고 봐요. 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어, 이거 뭔가를 그뭐 관공서랑 인해서 편지가 왔어. 그렇지만 이게 내가 경험이 없으니까 이거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그럼 이 사람한테 저기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 여러분들한테 그걸 갖다 잘뭐잘 뭐, 어, 알려줘가지고 그걸 갖다 해결해 주, 해결해준다거나 주 해결해 아니면 자기가 발벗고 나선다거나 그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해준다거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을 갖다가 성심성의껏 돌봐준다라고 봐. 음... 성심성인껏 돌봐준다 음... 근데 이게 누구지? 아, 이게 누굴까요? 음, 근데 여러분은 이 사람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건가? 음...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이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 전부터 여러분을 갖다가 오랫동안 짝사랑한 사람이 아닌가? 음. 그렇다고 보는데? 근데 여러분이 또안 받아주는 것 같아. 이 사람은 계속 여러분을 짝사랑만 하는 것 같은데? 음. 이게 어디냐라고 하면은, 그냥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어, 친구일 수도 있고 지인의 지인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음그 아니면은 이건, 이건 그런 것 같은데 진짜로 음. 지인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음, 여러분이 아, 아는 사람 같아요. 오래전부터 서 여러분을 갖다가 마음에 담아왔던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는데 음 여러분 때문에 이 사람 상처도 좀 받았어요. 여러분이 거절해가지고. 음. 왜냐하면 여러분은 사랑을 믿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지. 음.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도 결국은 음. 떠나가고 떠나가고 중요한 건 뭐다? 어,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자신을 갖다가 내가, 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갖다가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좋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음.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의 인생을 갖다가 살, 살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저기 막 누구를 안 만난다라는 뜻인가? 요 그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뭔가를 갖다 시작한다고 나오잖아. 어, 열정적으로 시작한다. 누구랑 같이 이게 누구냐라는 거죠. 시작은 해야 되는데 어, 아직 시작을 못 하고 있다. 일단은 여러분들은 시작을 시작을 해야 된다. 열정적으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당분간은 조금 좀 쉬었다가 하자라는 것 같아요. 좀 쉬었다.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내 마음의 상처가 아직도 어, 요란하게 내 마음 속에서 울린다. 그 마음이 다 사라질 때까지 어, 사라지면은 그때쯤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말 확실하게 누군가가 있는 것 같다. 여러분들한테. 누군데요? 라고 한다면은 글쎄 이게 어디서 만난다고는 안 나오는데 음 그냥 여러분들을 갖다가 오래전서부터 짝사랑한 사람이고 여러분이 거들떠도 안본 사람이 아닌가 음, 그렇게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이 별로 신경 안 썼던 사람데 근데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인데 왜 신경을 이렇게 안 썼어요? 음 여러분 성격은 안 맞을 수도 있어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여러분은 조금 음, 성격이 좀명랑명랑하기때보다는좀 여장부 같은 스타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데이 사람은요, 굉장히 어, 시, 신중해. 어, 굉장히 신중한데 이게 얼마나 신중하냐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성격에는 안 맞을 정도로 신중하다라는 거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답답해서 이 사람을 갖다 싫어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봐요 어, 너무너무 신중하면 은좀 옆에서 보기에 답답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마음을 안 줬나? 어,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음, 그냥 할까? 어, 그냥 사귈까? 그런 마음은 좀, 생각은 안 했던 건 아니야. 생각은 하기는 했는데, 아, 내가 진짜, 어, 우라, 좀, 좀 답답한데 내가 이걸 잘 끌고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는 거지. 과거에, 여러분들이 한번은 찾던 사람일 수 있어요 음, 그때 그 당시에는 내가 너무 했나 조금 저기 했나 그럴 수도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좋아하는 마음이 찐인 거 같은데 음 찐인 거 같아요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같은데 음, 여러분들이 안 좋아 이 사람은 오래전서부터 여러분을 갖다가 기다려 온게 아닌가 어, 그런 느낌이 나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어디서 어, 만나게 되냐 라고 하면은 뭐 전부터 여러분 근처에 항상 있기는 있었어요 여러분이 못 느꼈을 수도 있어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그냥 자기 혼자서 마음속으로만 좋아하고 어떤 좋아하는 마음을 갖다가 발전시키지 않,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몰랐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괴롭히지도 않았어 좋아하면서도 왜 그러냐 라고 하면 나도 모르지 어, 그냥 그냥 마음속으로 혼자만 좋아했던 거 이러기도 힘든데 솔직히 사람이 좋으면 대시하지 않나요? 응? 그러니까, 그냥 혼자서 계속 오래전서도 주구장창 짝사랑만 했었다가, 우연한 계기로, 저기, 막, 알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또안 받아주는 건가? 그런,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음. 여러분들이 안 받아주는 느낌이 난다. 그러니까 이 사람 못해 뭐또 좌절하는 거지. 이래서 여러분을 갖다 바라보기만 했나 보지. 맨날 거절당해서 여러분이 이 사람 계속 딱지났어요. 음, 왜? 이뭐 예, 이유는 알겠어요. 좀 답답하겠지 뭐. 음. 막혀보이고 답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싫어했을 수도 있어 여러분들은 조금 제, 제, 좀 재치 있고 좀 재밌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겠는가 근데 이 사람은 재치하고 재미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 싶어요 음, 거리가 멀겠다 그냥 신중하고 꾸준한 건 있는데 엉덩이가 좀 무겁지 꾸준한 건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건 없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딱히 받아주는 것 같지는 않아 응, 받아주는 것 같지는 않고 이 사람이 어떻게 쭈뻗쭈뻗 자기 마음을 갖다가 전해왔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응. 이 사람을 갖다 받아주지 않은게 아닌가 싶네요 응. 그래서 여러분을 콩깍지를 씌워줄 남자는 응. 당분간은 없지 않겠는가 <웃음> 아, 이 사람을 갖다, 여러분이, 그니까, 이 사람이, 콩깍지가 씌거지, 여러분한테. 네 <웃음> 여러분이 계속, 이 사람을 갖다가, 구패는 아니에요. 구패는 아니고, 그냥, 오래전서부터, 여러분들을 갖다가, 짝사랑 했었고, 여러분한테 맨날, 어, 고백할까 말까, 고백할까 말까, 그거 갖다가, 툭, 갖다 고민했던 사람이다. 어, Monday to Day, 여러분 곁에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여러분 곁에 있으면서, 여러분을 갖다가 좀, 어, 은근히 좀 도왔던 사람이 아닌가. 근데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 같고, 여러분이 안 받아주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그런 거 있잖아. 그냥 좋은 사람은, 그냥 좋은 상태로 좋아야지. 네, 저기 막 했다가 또 헤어지고 그러면 은 그나마 친구도 못 되는 거 아닌가? 이 사람이 왜, 여러분들이 그런 거같아이 사람이 워낙 성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자들은 좀안 좋아하는 타입이지. 안 좋아하는 타입이다라는 거예왜 그랬냐면 은좀 답답해. 남편감으로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지. 그렇지만 사는 거는 좀 심심하지.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싫어했던 게 아닌가. 근데 이 사람은요, 여러분의 그런 활발하고, 활발하면서도 좀 자, 그, 야물딱진 그런 성격을 갖다가 되게 좋아해요. 어, 이 남자가. 그래서 계속 여러분 주변에서 멀찍감에서 여러분한테 받아도 안 하고, 그냥 혼자서 낑낑 소가리만 해왔던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 사람도 안 되겠네. 음.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요.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누구를 갖다가 필요하여 하는 것 같지는 않아 아, 굳이 그런 걸로 내가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야 지금이 좋다라는 거지 근데 왜 이걸 왜 봤냐 라면 재밌잖아요 어, 그냥 심신, 어, 심심하니까 틀어놓고 보는 거지 아무 어, 뭐 의미 없는 거지 재밌 그냥 아 이런 일도 있구나 그리고서 뭐얘 여기서 만약에 누구 나타난다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누구지 하면서 알아맞추는 재미 같은 거지. 하라는 거예요. 꼭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여러분은 분명히 콩깍지 끼워줄 사람이 누군가라고 봤는데 역시나 했더니 혹, 어, 어 이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이렇게 된 거지 네아무튼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 안녕